안녕하세요. 단니쌤입니다 네,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 네,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오늘은 2부예요. 혹시 1부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1부를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10분 만에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정말 그럴까요? 네, 이 책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대에는 그동안 얻은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한 새로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더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제가 지금 50대 후반이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미적분학을 한 30년 만에 풀어봤어요. 예전엔 그냥 공식만 외워서 풀었는데 쭉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50대가 아직 팔팔하구나 라는 느꼈는데 이분도 이제 그 말씀 하시네요 50대가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새로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나이대가 50대라고 합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 50대라고 했지만요 어휘능력 있죠 어휘능력은 60대에서 70대 초반에 이르면요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70대 초반에 최고정점에 올라간다고 해요 그뒤로도 관리만 잘하면 우리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살이 돼서도 얼마든지 생산적인 직접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자, 70대가 되면 뇌는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활발한 정신을 유지하면 이 시대만큼이나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그 연구된 발표도 있습니다. 80대까지 살수 있다면 인지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왜냐하면 요 우리가 뇌를 잘 관리하면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고 계속 친구 및 가족과 어울리면서 책, 또 영화, 취미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요. 클리닉에 방문한 80대 환자가 대뇌 순환 증진과 뇌기능 개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도 있다. 이 결론이에요. 뇌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나이가 들어도요. 자, 뇌를 포기하기엔 이르다. 당신이 몇 살이든. 뇌는 언제나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우리의 뇌를 10분 만에 생생 잘 돌아가게 할수 있는 그 10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매우 간단합니다 아, 여러분들 할수 있는 것들은 습관에서 한번 해 보시면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주지 다니쌤 네첫 번째는요 산책입니다 아, 산책이 굉장히 좋다는 것들은 TV2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이 산책이요 대뇌혈류 또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전반적인 집행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네. 이 걷기 운동은요 뇌건강 그리고 이제 치매 예방에 매우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걸을 때요 내가 맨날 그 가던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우리의 뇌는요.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더욱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건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산책을 하시되 새로운 길을 찾꾸 찾아서 다니다 보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다크 초콜릿 한 조각입니다. 다크 초콜릿 그냥 초코 릿시이 아니라 좀 이제 맛이 쓰죠. 그러니까 초콜릿 함량이 높은 거. 다크 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 산소를 억제하고. 대내 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연구에서는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기 두시간 전에 다크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 된다는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크초콜릿을 먹은 지가 한 3년? 이제 4년 차되가는데 실제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뇌 활동에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요. 이 다크초콜릿 하루 1 0 g 정도를 매일 먹으면요 치매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음, 이게 지금 다크초콜릿이거든요 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지금 100g 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10g 정도를 먹으면 인지기는 감소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10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조그만한 조각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한 조각만 먹어야 되는데 저는 하루에 4, 5조각 먹습니다한 네, 요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매일 먹으면 인지 기능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0분 만에 우리의 뇌를 좋게 하는 그 10가지 방법 중세 번째는 요 똑바로 앉기입니다. 똑바로 앉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신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세운 뒤에 똑바로 앉으면 요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알아. 몸을 바로 세우고 모, 목을 이렇게 길게 빼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로 가는 혈류를 즉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허리도 좀 약하고 또코어근이약해지기 때문에 앉았을 때좀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죠. 그런데 이걸 의식적으로 항상 이렇게 똑바로 앉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뇌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소파에 앉으실 때 이렇게 기대서 앉지를 않으세요. 제가 이걸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소파 끝에 이렇게 걸쳐 앉아서 TV 보실 때도 이렇게 똑바로 앉으시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80대 중반인데도 건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평소에 집에 앉으실 때 이렇게 똑바로 목을 길게 빼고 척추 세우고 이렇게 앉는 노력을 하면요 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10분만에 뇌를 건강하게 하는 그 10가지 방법 중네 번째는요 평소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입니다 네,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당신에대는 안전 영역을 벗어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오른손 잡이면 왼손으로 한번 글씨를 써보는 거죠 또뭐 글씨 말고도 머리를 빗거나 아침 전에 양치할 때안 쓰는 왼손으로 해본다든가 또 식사할 때도 왼손으로 해본다든가 오른손 잡이는요 아니면 걸을 때 뒤로 걷기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이죠 자 이렇게 평소 안 쓰던 것을 쓰게 되면요 우리 기억력과 관련된 이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블루베리입니다. 자, 블루베리는요, 새로운 뉴런을 키우셨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보자 라고 합니다. 자,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또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물로 꽉차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요, 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뇌 건강에도 좋지만 우리가 노년이 되면 눈도 안 좋아지잖아요.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또 신체 노화를 억제하는 황산화 능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블루베리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작년인가요? TV 예능 프로에서 이 블루베리가 좋다는 게 나온 뒤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사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례성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드시면요, 우리 뇌건강에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새로운 단어 배우기입니다. 어휘학 확장은 인지능력과 전반적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뉴런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씩 외우기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휘를 늘리는데 가장 좋은 게 뭐죠? 독서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독서를 꾸준히 해간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이건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하여 상상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들을 내가 시각화해서 상상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 내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기분 상태, 감정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덟 번째는요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멍때리기라고 하죠. 멍때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휴대폰과 TV가 없는 방으로 간다. 자, 멍때리기의 10분의 시간을 즐긴다. 10분 정도만 해보면 자이 운동으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킬 수 있고요.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또 정서적으로 더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연구를 했어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멍때린 상태로 있을 때 하고 뭔가 생각하고 집중할 때 하고 우리 뇌혈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멍 때릴 때이 뇌혈류가 흐름이 훨씬 더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어, 하루에 한번 정도 10분 멍 때리기 뇌 건강에 좋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향이 좋은 오일을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신관계를 진정시키며 뇌파활동을 변화시켜 인지기능과 기분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허브오일이 많이 있어요. 저쪽에도 지금 한 10개 넘게 있는데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오부되면 머리가 좀 멍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바른 다음에 비비고 이렇게 한 번만 딱 맡아도요 마음이 착 진정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그 좋은 허브 오일을 가지고 이렇게 피곤하실 때또 집중력이 떨어질 때 한번 해보시면 요이 심호흡 한두 번만 해도 마음이 착 진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요 감사한 점한 가지 적기입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네, 들어보세요 어, 감사한 점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런 이제 포스트잇 있잖아요. 여기다 적어서 욕실 거울, 냉장고 문, 사무실 컴퓨터 등 하루 종일 볼수 있는 곳에 붙이자.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내 건강에 좋다는 거죠. 자, 감사하면 정말 여기 나온 대로 좋아질까요 네, 좋아진다고 합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요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 봤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무려 9년 이상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감사일기인데 뭐 보여 드릴까요? <웃음> 네, 이렇게 쭉 있죠. 매일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양식이 오늘 나한테 고마웠던 일세 가지 쓰기, 또 다른 사람에게 고마웠던 일세 가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쓰는가 동시에 오늘 나에게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주말에 쓴 거네요 오늘도 어머니와 모모와 함께 산책을 할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냥 나한테 감사하고 기뻤던 거를 쓰는 거죠 한번더 기억해서 끄집어내면 이걸 적으면서 기분 좋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감사일기 노트를 팔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세 번째 쓰고 있거든요 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도 들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포스트잇에 오늘 내가 감사일 일 하나를 적어놓고 자주 보세요. 하루 종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내 건강에 좋아질 것입니다. 자, 10분만에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10가지 소개시켜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적어두세요. 그리고 할수 있는 것들은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책 두 번째 다크초콜릿 네, 요만한 거 하루에 하나 먹기 또 똑바로 앉기. 허리를 세우고 목을 길게 빼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해보면 요 피가 잘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네 번째, 평소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다섯 번째, 블루베리 많이 먹기. 새로운 단어 배우기. 이렇게 책을 읽으면 돼요. 또 일곱 번째,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그 시각화. 상상하기. 여덟 번째는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멍때리기. 하루 10분 멍때리기. 이것만으로도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아홉 번째는 이런 좋은 향기, 맡기 마지막 열 번째가 뭐였죠? 네, 감사한 점한 가지 적어서 수시로 보기입니다 여러분들 다할수 있는 것들 이잖아요이열 가지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 가능하면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제 두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을 하라입니다 간헐적 단식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간헐적 단식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간헐적 단식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똑똑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잘 연구된 생활 방식의 변화다 규칙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낮은 체지방 또 심박수 낮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기록하며 건강에 좋지 않은 나쁜 콜레스테롤 또 나쁜 혈중 지방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몇 시간 동안 단식할 경우 세포는 신체의 주인이 굶고 있다고 인식해서 건강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생존 모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뇌와 관련하여 간헐적 단식은 기억력, 집중력, 학습 그리고 전반적인 지행인 기능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를 가끔은 비워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들 일일일식 들어보셨죠? 이것도 TV에 많이 나왔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우리나라에 일일식 책을 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든 책이 있는데 나구모 요시모리라는 일본 사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일일일식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본 의학 박사 나구모 요시모리 박사는 하루에 한끼 먹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요 노화와 병을 막고 수명을 늘려주는 시트로인 유전자가 생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는 오늘날의 한 끼는 100년 전에는 세끼에 해당했다는 거죠. 하루 30끼를 먹는 것은 엄청난 과식이라면서 특히 쌀밥 등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동양인의 경우 비만에 빠지기 쉽고 소화기능에도 문제가 많다. 이 근대사가 회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뭐한 2, 300년.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의 논리는 우리 인간은 수천 년 동안 하루 한 끼를 먹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현대사회가 되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배가 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면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상태를 즐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꼬르소리가 한번 들리면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하고요 꼬르소리를 두번 듣게 되면 외모가 젊어지고 또세번 들으면 우리 혈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혈관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뭐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꼬르소리를 많이 들을수록 아,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구나 또 뇌도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간헐적 단식 저도 사실은요 많이 해봤습니다 뭐 짧게는 한 3, 2, 3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도 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해보면 머리도 맑아지고요 또 속도 굉장히 편안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의학적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 이게 뿌얘가지고한2시간은못 읽었어요 이게 중첩돼서 보였는데 근데 제가 6개월 정도 간헐적 단식을 했거든요 1인식 어 그러고 나서 시력이 좋아졌어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어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뭐 짧게 뭐한 2, 3일 정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16시간 단식입니다. 16시간 단식.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6시간은 금식을 하고 나머지 8시간 안에 음식을 섭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름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7시에 식사를 해서 8시에 마쳤어요 그렇죠? 8시에 마치면 16시간을 공복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12시 그러니까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드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16시간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방법이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경제활동하면서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간헐적 단식 유튜브에 쳐보면 많이 나오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아하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건강한 뇌를 만드는 그세 번째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목은 평온하고 영민한 마음을 위한 세 가지 두뇌훈련법 인데요. 그세 가지가 뭐냐 하면요 명상, 요가, 그리고 심호흡 이세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연구에 따르면 명상, 요가, 그리고 심호흡은 모두 뇌의 신경망을 다시 연결시키고 강력하고 장기적인 연결망을 만든다고 한다. 심지어 일주일에 몇번 이런 활동 중 하나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이런 활동이 뭐죠? 명상, 요가, 심호 네, 이거 하나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첫 번째 명상입니다 명상 한번 읽어볼게요 명상은 혼자 있을 조용한 공간을 찾고 여러분의 숨과 몸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피어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에 빠지는 대신 생각을 인정하고 그저 심호흡에만 집중해보자. 일반적으로 이를 마음가짐 명상이라고 한다. 마음가짐 명상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매일 연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뇌파 상태는 주의력과 각성 중심의 베타 뇌파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 상태인 알파 뇌파로 바뀐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몇주 또는 몇달 동안 명상을 거듭하면 내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포함한 해백질을 증가하여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명상은 또한 내의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크기를 줄여 우리가 받은 불안감 또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음, 제가 이제 새벽에 사무실에 오면 새벽에 한 루틴이 있어요 어, 첫 번째는 제가 커피 좋아하거든요 따뜻한 커피를 먹으면서 조용한 음악을 들어요 그럼 이제 마음이 이제 차분해지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명상입니다 한 5분 정도 해요 제가 이 명상할 때 이게 이제 싱잉볼이라고 하거든요 싱잉볼 기냥 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 소리하고 이 진동이 있어서 명상하는데 또 집중하는데 잡생을 각 버리는데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제가 8천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명상하는데 좀 집중이 잘안 된다고 하시면 이런 싱잉볼 가지고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명상과 비슷하게 요가는요 코르티솔을 낮추고 요게 그 스트레스가 생길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걸 낮춰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다른 기분 좋은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뭐가요? 요가가요 네, 인지조절을 담당하는 전도배 활동을 진정시키고 성인의 뇌세포 성장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 생성과 관련된 단백질인 내유래 신경 영양인자 이것을 이제 BDNF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어, 저도 이제 필라테스를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이제 좀 하다 보면 좀더 난이도 있는 그 요가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욕심이 나죠. 제가 좀그 무리하게 이렇게 허리를 꺾다가 조금 다쳤어요. 허리 를 삐끗해서 한 4개월 넘게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게 굉장히 그 편안함과 마음의 그 진정과 그 편안함 효과가 있어요 운동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이제 느꼈습니다 지금 이 저자가 말한 대로 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낮추고 또세로토닌 도파민을 증가시켜서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기분도 좋게 하고 어, 여러분도요 집에서 조금만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요가 동작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무리가 되지 않는 동작을 찾아서 조용한 공간에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평온하고 영민한 마음을 위한 세 가지 그 두뇌 훈련법 마지막은요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한번 읽어볼게요. 심호흡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고 곧바로 결과를 알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결과를 알수 있다고 했잖아요. 심호흡을 한두 번만 해도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이제 방법은 뒤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몇 초만에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과 심박수 역시 동시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안정화된다는 거죠. 행격막 호흡 또배 호흡이라고 불리는 이 심호흡은요. 공포증, 또 멀미,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정서 장애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 오면 이제 한 루틴이 일단 커피 한 잔과 조용한 음악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심호흡이에요. 뭐 길게 하지 않고 한 1분 정도 해요 심호흡 방법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848 심호흡이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심호흡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숨을 들어마실 때는 코로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848이 뭐냐면 8초 동안 호흡을 천천히 깊이 들어마시고 들어마신 다음에 바로 내뱉지 마시고요 4초 동안 정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지한 다음에 다시 8초 동안 천천히 호흡을 내쉬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다시 천천히 쉬면서 여덟을 하나, 하나 이렇게 이것을 한 두세 번만 해도요. 아주 마음이 진정되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어, 심호흡의 장점은 해보면 결과를 곧바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848, 1 5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100세 시대죠 이제 100세 시대가 희망이 아니라 저희 세대는 거의 상당수의 분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 2막이 아니라 3막, 4막을 준비해야 돼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뇌 건강이죠 죠그 그렇죠? 뇌만 건강하면 몸은 좀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져도 얼마든지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늙지 않는 뇌를 가져야 합니다 그 방법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렵지 않죠 언제 어디서인지 마만 먹으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것, 이것을 스칸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의 제목대로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